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요. 네, 레디야 조심. 네 엄마. 구리야, 너도 조심히 놀아. 야호! 어? 오 재밌겠다. 나도 달려. 얘비야나 잠깐 타도 돼? 어? 어? 어? 너 헬멧이랑 없잖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냥 타면 위험하댔는데 괜찮아, 잠깐인데 뭐 어떡해 아, 구리야, 괜찮아? 아이고, 구리야, 괜찮니? 어디어디? 어디. 머리에 운났어 <웃음> 어쩌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은 자전거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요? 자전거는 내 키에 맞는 것으로 타요 또 헬멧과 보호대를 꼭 착용해요 차가 없는 넓은 공원 같은 곳 보호자가 볼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요 자 이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수 있겠죠 다 함께 지켜요 안전 약속. <웃음>